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첫 방송 업로드 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인해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레드타로 카운셀러 레드송입니다. 첫 방송이라 많이 부족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그 컨텐츠 썸네일을 보시고 그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의 질문, 짜잔, 이것입니다. 현재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과의 2019년까지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조언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인데요. 타로점으로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연애에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본 컨텐츠입니다. 이 질문은요. 그 현재 연애를 하시고 계신 분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물론 현재는 솔로이지만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은 제가 그첫 방송 때는 모건그리어라는 타로 덱을 써서 그 점을 이렇게 쳐봤었는데 오늘은 유니버셜 웨이트라는 타로 덱으로 이렇게 점을 쳐보려고 해요 근데 조언을 들어볼 때는 제가 모건 그리어 그 카로 덱을 써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질문, 이제 현재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과의 2019년까지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조언이 있다면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1번부터 4번의 카드 중한 개만 마음속으로 콕 하고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어떻게 마음속으로 콕 하고 찝으셨나요? 그럼 1번부터 카운슬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의 카드는 잠시 내려놓도록 하고요. 1번의 카드입니다. 1번에서 이제 첫 번째 카드를 리딩해 보자면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일을 좀 보여주는 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 카드를 선택한 사람은 상대방, 그러니까 즉, 내가 현재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여태껏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노력들이 상대방이 원했던 것이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이 카드로 선택한 본인의 혼자만의 노력, 혼자만의 노력이었을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희생하듯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엄청 섭섭한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노력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상대방에게 알게 모르게 집착을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라 하고요 일시적으로 이 카드를 선택한 사람은 상당히 지금 괴롭고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의 카드를 한번 보면 확실히 지금 갈림길, 갈림길에 갈림길 놓여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좋았던 마음을 쭉 이어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만 스탑할까? 이렇게 그만하는 게 나을지 어, 하지만 그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좀 두려움이 이렇게 눈앞을 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대방과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상대방과 내가 좀 어색하고 또뭐 어색어색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그리어라고 하는 타로 덱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조언 카드로는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일단은 생각이 많다는 지금 현재의 카드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 예민하고, 그리고 본인이 상처를 좀잘 받아요. 나,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자신한테 뭐라고 하면 조금 상처받는 게 조금 감수성이 좀 풍부하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해 보자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상처, 남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그런 부분 좀 멀리 하시고 그런 생각은 좀 멀리하시고 그냥 직접적으로 깨놓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의 둘의 관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좀 노력하고 어 그런 게좀 좋을 것 같고 이 지금의 외로움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섭섭함을 느끼는 거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당장은 좀 벅찬 느낌이 있더라도 당분간 이제 휴식을 좀 가지면서 나만의 시간을 활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져 있거든요. 일단은 어떤 것이 되었든 몸을 좀 움직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던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을 뽑으신 분들 앞으로 2019년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좀쭉 이어나가기에는 내가 많이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면 아 내가 더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몰라줄까 봐 음, 그런 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마음을 그냥 훅 끝내버리자니 내 마음이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 힘들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음을 계속 쭉 이어나갈지 그 상대방에 대한 좋은 마음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하고 그만둘지 그런 주도권은 이 카드, 1번의 카드를 선택한 여러분인 것 같아요. 주도권을 들고 있는 자. 일단 1번의 카드의 리딩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1번의 카드는 해석이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하신 분들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과거의 카드를 보면 음, 칼한 자루가 이렇게 한 손이 칼한 자루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웃음> 이 카드는 갑작스럽게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와서, 연애든, 결혼이든, 그러니까 또는 짝사랑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 카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갑자기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나도 모르게 막 폭발하게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현재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정도로 이제 연애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폭발할 정도로 빠져들게 됐는지 갑작스럽게 마음에 훅 담겼는지 어 내, 내가 지금 이제 이번을 뽑으신 분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어느 누가 보아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로맨틱함의 끝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상하고 상냥하기도 하지만 유쾌한 성격이 있어서 그 성격이 정말 큰 매력으로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라할수 있어요. 어, 혼자서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제 곧 만남이 시작되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애 혹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분과 함께 이제 여행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행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벌써 다녀왔을 확률이 높고 이 여행을 계기로 서로가 좀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짠, 이번에 조언 카드입니다. 이번에 그 조언 카드를 보니까요 이 카드는 어 일단은 이두 번째를 선택하신 질문자들은 대부분 이제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단은 카리스마가 있고 좀 냉철하게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쿨한 성격이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쿨한 반면에 예민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금 양면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상대방, 상대방은 되게 자상하고, 그런 로맨티스트 같은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랑 이렇게 만났을 때 의견 차이가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나는 좀 냉철하고 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다 보니 조금 부딪힐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좋은 점 혹은 나쁜 점을 이렇게 알고 싶다면 지금 사는 곳에서 멀리 최대한 멀리 이왕이면 해외면 더 좋고요. 멀리 함께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확실히 그 여행에서 어떤 점이든 좋은 점이든 싫은 점이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눈에 확 띈다고 해요.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19년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일단은 점점 더 불타오른다. 불타오르네. 불타올라서 좋은 방향으로 쭉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신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에게 포인트를 또좀 찝어드리자면 둘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 모든 상황에서 좀 대외적으로 밖으로 활동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갈 것 같다. 라고 포인트를 찝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의 카드 해석도 끝이 났고요. 3번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카드인데요. 세 번째 카드를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카드를 먼저 한번 볼게요. 한 손이 동그란 별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와, 낭만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 그 상대방은 나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더그 사람에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겨버린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말이라면 일단은 예스라고 외치는 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연애 중이시거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 서로의 만남을 좀더 발전시키고 좋은 만남으로 좋은 만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서로 서로 소통해가며 이야기해왔던 사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서로 바랬던 부분 바랬던 것을 이제 함께 하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번 볼게요 현재는 어, 약간의 아주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황이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이 교황이라는 카드인데, 이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이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두 명의 남자가 이렇게 교황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은 그 둘을, 둘에게 뭐라, 뭐라, 뭐라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를 해석하면 해보면 이제 주위 사람들, 현재 주위의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 가족 때문에 지금 힘에 좀 붙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혹은 그 사람과 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둘의 만남에 있어서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준대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해야 더 좋은 방향이라고. 뭔가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좋게 말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말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서로에게 와 정말 도레미파 미치고 팔짝 뛰겠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들로, 스트레스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이신 분들, 솔로이신 분들은 갓 만남을 시작하게 되거나, 그리고 연인인 분들은 머지않아 결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의 약속을 하게 된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카드가 이제 해석이 조금 많은 카드인데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가 정말 잘 통해가지고 소통도 잘 되고 미래의 발전을 바라보는 뭐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뭔가 좀 보수적인 만남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쉽게 들자면, 남자는 무조건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여자는 아주 수줍게 그냥 기다리는 시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바꿔보고자 바꿔보,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이 만남이 깨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시지 마시고 남성분들이 좀 힘을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3번의 조언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3번의 조언 카드입니다. 조언의 카드를 한번 보면 이제 열 개의 막대기를 이 남성이 다 끌어안고 조금 힘들어 보이는 지쳐 보이는 이런 카드의 모습인데요. 이제 조언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혹은 가족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압박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을 한다면 어, 좋게 발전할 수 있, 있겠다라는 카드로 이제 조언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일단은 상대방에게 그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상대방에게 칭찬과 격려, 아낌없이 아낌없이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서, 나도 힘들겠지만, 상대방도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더 사랑한다, 사랑한다 표현해주는, 어, 표현해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그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서 표현해주는 것. 그게 이제 조언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3번을 이제 뽑으신 분들의 앞으로 2019년의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니까 2019년뿐만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뭐 서로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벅차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상대방에 대한 식지 않는 나의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나를 그리고 우리 사이를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준다고 하거든요 포인트를 또 드리자면 어, 상대방과는 장기적인 만남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올해 기존의 이 만남이 더 굳건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큰 사건이 올한 해에 뭔가 일어나게 될것 같아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3번의 해석도 끝이 났고요. 이제 4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카드를 리딩해보자면 자네 번째 첫 카드, 이제 과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날개를 가진,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천사가 나팔을 뽀뽀하고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근데 밑에는 이제 여섯 명의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팔을 이렇게 쭉 벌리고 천사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쳐다보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일단 그 솔로이신 분들 솔로이신 분들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고백 으, 뭐 고백까지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내비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흘러가버린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 같고 연애 아니면 이제 혹은 지금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로 말하자면 이제 한 번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헤어졌으니까 그 상대방 때문에 좀 심적으로 힘들었었겠죠. 한번 헤어졌었으니까. 어.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힘들었던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요령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힘듦, 그 힘든, 그때 힘들었던 걸 바탕으로 그 바탕으로 터득한 그 요령 그걸로 좀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또 볼게요.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이제 동그란 별 이제 일곱 개가 이렇게 수풀하고 바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이제 별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팡이 지팡이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 4번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현재는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좀 공공히 생각을 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솔로이신 분들은 뭐 진짜 와, 이거 계속 마음을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겠지만. 연애나 결혼을 지금 결혼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와 우리 진짜 이렇게 안 맞았었나? 라는 부분 혹은 와 앞으로 정말 미래에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될것 같아요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는, 4번의 조언 카드. 이 카드의 모습은 이제 한 청년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있는 카드의 모습인데요. 이 카드로 조언을 이제 리딩해 보자면, 좀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드리대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혼자서 곰곰이 자꾸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 앞으로 너랑 이렇게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어 도저히 혼자 생각하니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라는 가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전에 고백을 했는데 지금 뜨뜨이지근하다고 그냥 그렇게 계시지 말고 한번더 들이대! <웃음> 네. 한번더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털어보라, 그러니까 말을 해보라는 그런 조언의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제 2019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연애 중이신 분들이나 솔로이신 분들은 마음을 그냥 혼자서 계속 생각하시다가는 마음을 그냥 접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서로 일단은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좀, 둘만의 충돌이 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서로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속시킬 것. 바기는 합니다. 어 근데 정말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생각 차이가 이제 따로따로 인생을 사시다가 살다가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이 생각의 차이가 서로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일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일단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해소가 이렇게 안 된다면 헤어지거나 좀 불안정한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음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바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이나 생각들을 새롭게 해볼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짝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제, 뭐, 짝사랑을 아예 그냥 끝내거나, 아니면, 진짜 다시 한번 올인을 확 해본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고백은 했지만, 한번더 그냥 고백을 하시거나, 음. 만약에 마음을 이제 놓아가지고, 끝이라고 결정을 이렇게 지으시더라도, 머지 않아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너무 고민은 하시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한번 이 솔로이신 분들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로에게 불만이 있다면. 그냥, 그냥,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어떻게 뭐 싸우게 되더라도, 일단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봐주고, 존중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이제 좋은 쪽으로 유대감을, 어,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유대감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4번의 해석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어 <웃음> 아직 그 다가오지 않은 미래라서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또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첫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나친 감정 이입으로 인한 걱정은 정신 건강에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노노. 타로 점은 이제 서양 점으로서 누구나 정해져 있다는 동양의 그 사주 팔자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그 앞에 뭐 이제 리딩 했었던 그각 카드의 조언들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마음만 굳게 가지고 행동을 하신다면, 미래의 운명은 누구나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나만의 개인적인 질문 혹은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송에 나가는 카톡 아이디 혹은 전화번호로 그 예약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 타로, 레드송. 다음 방송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